자 오늘은 꿀잼 아나리에션 시간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 스트럼프님의 꿀잼 열차 출발합니다. 뽀뽀 What's going on? 잠깐만. 피시가 상태 좀 뭔가 안 좋아 보이는데요? 오. 러브가 부족해. Oh, 오늘도어려고 아, for... 왔는데 쓰러져 있는 uh, 키시, 키시 발견. 어, 키시 왜 그래? Uh, okay. 허기야 키시야, 놀자. 아. 어? 키시. 키시? 어, 갑작스럽게 몸이 너무 나안 좋아진 키시인데 어떤 일일까요? 뭐, 뭐 어떻게 된 거야, so 허기야 어? 키시 헤이, 비. 야왜 그래 너? 아까까지 멀쩡했잖아. I'm 시 죽을병에 걸린 건가요? 씨가 어? 많이 아프니까 우리가 죽 같은 거라도 좀 만들어 줄까? I c 금방 돌아올게. 음, 플레이어가 잠깐 사라진 사이에 잠시 뒤 어 장보고 왔네요. <목소리> 저 여기 있어. 자 재료를 플레이어가 사왔고 이제 요리는 허기의 담당입니다. 근데 너 요리 가능하겠니? 음, 인형이 하는 요리라 이거 참 귀하네요. 오 뭐야? 저 엄청난 칼질 뭔데요? <웃음> 어잘써네야 저게 그 요생남인가 뭔가 그거냐? 불 키고, 나 다른 재료 넣고, 야 영양 만점 야채 수프 완성. 키시야 이거 좀 먹어봐. 내가 직접 만든 거야. 근데 이 키시가 몸이 안 좋은 게그 배가 고파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랑 수치, 러브 수치가 좀 많이 러브 게이지가 많이 떨어져서 그런 것 같은데 사랑을 채워 주세요. 어디? 캣시야 네. <웃음> 사랑해 키시야 제발 정신 차려. It... Oh. 뭐야 해결법 간단했잖아. 사랑을 가득가득 주세요. Oh. 어? 우 oh, 충전 wow. 완료. 고마워 얘들아. 우리 셋 영혼하자. 어 요거는 플레이어랑 허기가 오 슈퍼 허기 슈퍼 플레이어 인형으로 같이 We 놀고 있네요 오 슈퍼 히어로가 된 플레이어와 허기워기 <웃음> 우리 둘 절대 막을 수 없어 그렇게 <웃음> <웃음> 허기랑 플레이어 완전 깐부 모드로 둘이 같이 인형놀이 하는 도중에 마미의 등장 They're playing. Yeah. Oh, they're playing! with toys! 장난감 갖고 같이 놀고 있잖아! 나도 껴줘! Oh, <웃음> <웃음> <웃음> 아니 뭐야... 악당마미의 등장... <웃음> 헐... <웃음> 보스마미 뭔데? t h so cute! 아 <웃음> 야... 이거 인형 완전 귀엽다! 이 어디서 샀니? w h a t are you guys playing? Um, then we were... uh, 잠깐 그하 we... 우리 둘, 이 둘, 이 놀고 우는데이거 눈치 없이 막리어들고 그러는 거 아닌데 우리 만... 일단 리 둘, 살짝 한번 리 봅니다. 둘, 우리 둘, 우리 둘, 우리 둘, 우리 둘, 우리 둘, 우리 둘, 우리 둘, 우리 둘, 나도 같이 놀면안 될까 um, me and player, and um, we have <웃음> 아니, 미, 안해 맘이 우리, 둘이 <웃음> 놀고 있었어가지고 어너너 너 혼자 놀아 일단 리 우리, 우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 그 yes.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well, 파피. 역시나 이 모든 건 파피의 계략이었군요. <웃음> starts, 자, need... 이거 완전 아플러네, 파피. 마미롱래그에 대한 허위사실 루머 유포 오지게 I 하고 있네요. 좋아, <웃음> 이 루머를 퍼뜨리면은 마미는 완벽하게 혼재가 되겠지. X -O, X -O, 어? Uh, 이 종이들은 uh, 어디선가? Too many. I can't read 아 h e m all. Ow. Halt. They taste h o 파피님이 이 세상에서 최고시다. 그 와중에 자기 어필은 확실하게 하네. We play with her. <웃음> <웃음> 안녕 우주 최강 미소녀 파피 등장이야. 나랑 같이 놀수 있는 기회를 줄게. 안녕. So yes, <음> <음> <음> 아너내깐부가될 자격이 있겠다. 나랑 놀자. what d y e a h sure 어뭐너는 어렵지 않지? Right, 같이 놀자 then. 그래. 영웅허기와영웅 yeah. is... 영웅 플레이어의 등장 <웃음> 그, 어? 허기야 <웃음> 영웅인 줄 알았던 <웃음> 허기는 사실 <웃음> 악마였다. 아! 어... <웃음> 하이 녀석이 본색을 드러내는 구만어야야야 어, 그렇게 노는 거 아니야. 아! 어. 다 부서졌어. <웃음> <웃음> <웃음> 헐. 어, 야, 어떡해 우리 장난감 다 부숴졌어 너무거 아니야 플레이어야 감히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있는 감히 우리가 아직 가장 소중하게 여기있는 장난감은 부수다니 너 싫어 저리가 아, 그거를 지켜보기 너 마음이 멍청한 녀석들 내 절친한 깐부가 되기에는 너희들은 너무 수준이 낮아 자리 <웃음> 아? really <웃음> <They> <웃음> 오, 기 뭐야? 내가 도와줄게. 뭐야?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데요, 마미. 부소진 oh. 물건도 되살리는 능력을 갖고 있어. <웃음> <웃음> 오와다마미야너 so 사실 착하였구나 오케이. n 어, 우리들의 친구가 되어라. Can we play t o g e 그라시였어 마미 넌 진짜 특한이었다 그렇게 friends. 다시 영웅 놀이의시작 거기에 super 마미 super 마미까지 합류. Yes. 자, 다음은 소문만 무성한 마미 롱레그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Ah, 자. 엄마 곁에서 아주 곤히 자고 있는 베이비 롱래그 아우 잘 잤어 어휴 커요운거 봐 여보 나왔어요? 대디롱래그아얘좀 봐요 이 세상에서 너무 잘생기고 이쁘고 귀엽고 착하고 우리 완벽한 애기야 어 그때. <šanõ> we are really sorry to interrupt. 뭐야? 악마 플레이어야? 난 나쁜 놈도 같죠? 진짜 악마 플레이어였네. <웃음> 이 자식들. 우리 가족한테 손 하나 까딱만 대 봐. <웃음> 아, well, 자, Stage 그러면 vai. 이거나 막아 보시지. 그으 인형이 되어 버린데디록 레그. 아우 oh. 여보 하하하하하하기는 <웃음> 네 내가 데려간다. 오, 하하하라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no. oh. <웃음> 음, 아주, 아주 특별한 악마로 만들어주하하하하하하하하하 <웃음> <웃음> 어, 뭐 <봉>. 안돼. 이비롱레그도 장난감 인형행 Finally, 마침내 새로운 장난감을 얻었구먼 <웃음> <웃음> 잘했어라. <웃음> 어? 데려갈거면나도 같이 데려가. 나 혼자만 남겨 놓고 뭐 하라고? 내 family. 가족들. <웃음> <웃음> 그렇게 right. 혼자 남겨진 마음이 그때 플레이어가 so 들어옵니다. Oh, I know this one. 음. Green goes here. 자 여기다가 <웃음> 전기 좀 충전해주고. Uh -oh. 아우, 오 뭐야? What? Where do those sounds come from? 어, 어디서 뭔 소리가 들렸는디? I think it's from. Oh. 어. <웃음> 헤어스타일 좀 바꿨네. 뭐잘 좀 어울리는데 생각보다. Huh? I can't believe this. <웃음> Is that my baby? 설마, no. <웃음> 내 아가? 아가가 큰 걸로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시간이 좀 많이 흘렀나봐요 그 이후로 음. 맞아 우리 애기야! 아가야! 엄마가 왔다! 어저뭐니 갑자기 그렇게 등장해버리면 너무 무서운데죠? 어? 저 마미가 분명 날 죽이려 할 거야 도망쳐! 어디 갔어? 어, 숨을 계속... 오손오 oh, no. 숨을 가 no, no. 없잖아! Wait a 잠깐만 기다아 뭐야? Oh. 머리가 아니었어? Like 뭐야! Fruit. 저거 머리 그냥 노란 빡빡이었잖아! 파란색이어서 우리 애기인 줄 알았는데 hey, 야 저기 얘야 얘 yeah, yeah, just... yeah, 하늘색 머리하고 있는 like 애기 you, 혹시 본적 없니? 음... Um. I don't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뭔 소리인지 I don't 모르겠네요 anyone here who looks like mm. 여기 저 오기까지 뭐 아무도 본적 없는데요 mm? 딱히 That means mm. my chance still lost 아그 아. 이야긴 즉슨 아직까지 베이비 롱레그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소리군요 I'm never gonna g 안돼 와가내가 너무 to 보고 싶어 away. They stole my happiness Don't cry mommy I don't 엄마, cry. 엄마, I don't 엄마 울지 마세요 어, 제가 진짜 가족은 아니지만, 음, 맘이 옆에 있을게요, 제가. 어? 어? r e you serious? 아, 진짜예요? 아, 좋은 생각이네요. Playing with toys will 잠깐만, 설마 저기에 장난감 돼버린 데디롱레그랑 베이비 있지 않을까요? 짜잔, 이거 어때요? 마음에 있 되게 비슷한 장난감이죠. 땡그거 like 어? 어디서 났어 d o n m 가족들이잖아. 아가. 여보. Really <웃음> oh <웃음> <오>, 저주가 풀렸다. <웃음> 그렇게 거의 뭐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흐른 뒤 10년 정도 지난 걸까요? 공인이 깨어버린 테디와 그리고 베이비 아! 이 둘이 결국에 만났습니다 아. 그렇게 이 가족은 행복하게 살았지만 플레이어는 다시 혼자가 되어버린 Hello, 클레어야. My Where 어, 레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래 너희도 me 이제 me 우리 가 어, 이야